인가 이거 보여주면 거네성 뼈통 딱 자기 옆에 아니야 벗다 고 마지막에 먹맞아 가는 거. 비주얼이. 맛이 없어서가 라 어, 자기 볶음만 딱가져고 네. 네. 네. 네. 이거 소 줄라고. 어잠 빵먹겠 그렇죠 다라가라해주셔죠또 친구들 하는거죠? <웃음> <다음에> 해드릴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 좋은데 단사에 소진이 소지품이 다 비쳐가지고 아이고 무서 <웃음> 장난장난하면서 내리지 말라고소리나안시네 아직 <웃음> 안어요 저세요. 아, 내가 이걸 밖에될 줄이야. 아, 이인글 괜찮아? 엄는 그런 거 신경 안 써. <웃음> 들이 제발 속도 좀 신경 써주면 그래, 안 될까? 이거 맞냐고. 그 봐. <웃음> 아. 아. 말안안게가어떻게 하루. 요뭘 어떻게 먹다 음. 음. 아, 음. 아, 음. 아, 음. 맛있다. 맛있다. 음. 음. 음. 음. 어? 아. 아. 맛있다. 맛있 맛있다. 맛있다. 맛있다. <웃음> <웃음> <도둬한 무술에. 웃음> 어, <너무 예뻐>. 음 고구마 무스래 원래 이제 마스크 이거 너무 맛어 사실 이나보맛 어, 그러니까 저어서 먹으러 가셨나? 응 그냥 또 먹다가 다가서 먹다가 맛다가모르는다 보저 <목소리가 날때는> 음. 이런 거 먹으면 이 밑에 너무 연하거든. 그 이거 엑설런트 같이 드시라고. 아, 이거 먹고 아? 먹으면 어? 될까? 그러세요. 이렇게 <웃음> 존중하는. 아그 같이 먹어야겠 아. 아이스크림 먹어. <웃음> 나 아이스크림 먹었때 안에 이 뭐야? <웃음> 와, 한 장만 네. 만아 너도 원하는 사람 한테한장저장 네. 한한 음, <웃음> 어? 장 이시다시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 진짜 이거 왜 키겠다고 키즈 고 김팔로 <웃음> 열심히. 이 <웃음> 네 기억나나? 유튜브 초기 때니 네 나온 거. 로코? 아니 먹고 로코, 먹고도 더 뒤에다. 그리고 이제 먹고 같이 가고 18년 땡큐 18년 이였으니까 그런 거 우리 안 봤어 방울로 가시면 어떤 기분이요? 맛있이요 <웃음> 이게, 이게 그렇게 맛있다 아, <웃음> 핸드폰 좋은걸로 사진만 어, 난 동영상 찍고 있거든요 Yeah, 아요야프로유튜버친구로서이해천 뭘? 이런 짓을 아, 이건 오늘 너무 좋았어 고추? 원래 안 먹잖아 코러스 요즘에 먹 나이가 들면 원래 a mm you. -hmm.